그러니까 진짜 젊은신게 대단한 거라니까요. 진짜 모든지 하실 수 있다니까요. 29에 지금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몰랐어요. 저는 너 젊으니까 잘 되는 거야. 그 얘기를 했는데, 어, 그래, 난 젊은 젊긴 하지만 그것만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었다가 요즘에는 아, 느껴지는것 같아요. 아, 진짜 젊은 게... 안녕하세요. 지병막 걸리 김기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 29에... 협회나 이런데 갔을 때다좀 저희 아버지 연배 분밖에 없으셨거든요. 전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젊은애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온 거지. 그거를 좀 많이 느껴요. 요즘에도 오너들이나 이제 대표가 연배가 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브랜드도 그좀 닮아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그 정말 중요한 게 그런 젊은 분들이 우리 회사도 그렇고 도전적으로 이제 할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그렇지 않고 제가 계속 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도 얼마 안 남았죠 진짜 뭐 10년 안에 제가 봤을 때 오래된 기파인 느낌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젊은 친구들이 할수 있도록 판을 짜줘야 되는데 저도 잘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또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 이거는 이쪽인 것 같은데 라는 부분들이 계속 보이다 보니까 간섭하게 되고 그걸 놔줘, 네. 놔줘야 되는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전을 가지고 뭘 한다 뭐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막걸리 회사 중에서 몇 위로 가야지 뭐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딱한 가지 생각했었던 거는 그때 직원분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 이두분 계시는 요만한 데 가서 숟가락 얻는 거는 정말 하기 싫었어요 약간 강박이 그때 있었다고 하면 나아져야 된다는 부분은 있었어요 이분들이 나를 통해서 처우나 급여가 나아지던지 그리고 거기 이제 거래처들이 몇분 없었지만 그래도 있으셨거든요 아 이틀에 한 번씩 오시면서 몇 박스 가지고 가시지도 못하시고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시지 않으면 나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은 좀 명확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그런 것들이 하나씩 나아졌거든요 그러니까, 그분들이 저랑 이제 또 저한테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, 어, 정말 보면은 그냥 그 진함이 있거든요, 지금도. 네. 그래서 그거 하나였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게 아직도 전부가 아닐까 생각하고, 네. 지금 저희 집사람인데, 대학 가자마자, 자기 시작해서 8년 이제 사귀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 친구가 양주장이 굉장히 쓰러져 가는 양주장이지만 자부심 있어 했었고 좀 믿어주고 그게 한 가지 굉장히 좀 컸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여기에 이렇게 해도 같이 행복하게 잘살수 있겠구나 라는 어 그래서 제가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괜찮았었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좋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장인어른께서 오셨을 때그 당시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어렸던 거죠. 사실 자기 딸이 그 지방 청구석에 그중에서도 아파트도 아니고 문화재 건물이지만 지금은 그때는 쓰러져 가는 거기에 한켠에서 아, 조금 얼굴이 어두우시다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 많이 좀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말씀을 안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어요 정말 감사드리죠 네. 스티브 잡스가 연설한 것 중에서 굉장히 제가 마음에 와닿던게 있었던 게 인생은 점인데 나아갈 때는 점인데 나중에 뒤에서 봤을 때는 선으로 다 이어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국제기구에서 일해보는 게 꿈이었어요 었 사실 그전에는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게양주정이 갔을 때 이제 지평으로 가고 서울도 잘못 나오고 해외는 내 인생이 없다 이제 딱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어, 근데 이제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어,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제품들을 계획을 지금 또 하고 있고 그랬을 땐 정말 아 이제 우리나라 거 가지고 기쁘게 다니면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거기를 좋지 않고 내 거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정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나중에 밑거름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얼마나 내가 올인해서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